<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웃음> 제가 머리 말리면서 너무 건조해서 스킨은 이거 넘버즈인 3번 토너 발라줬고 솔직히 이것만 발라도 앵간한 보습은 다 채워져가지고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 겹 바르는 게좀 메이크업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헉슬리 선크림 이거 크림 견용이라서 이거 발라줄게요 그리고 베이스는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투쿨피스쿨 픽싱 커버 쿠션 저 요즘 진심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파데 끄는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또 이러다가 질리거나 더 좋은 게 생기면 그걸로 갈아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적은 양으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뽀얗고 뽀송뽀송하고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얘만 쓰면 은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진짜 진짜 간단할 예정이거든요. 이 네이처리퍼블릭 라벤더가든 팔레트로 여기 회기도는두개 컬러 섞어줘가지고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깔아줍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이 조금 있거든요. 사무실 계약도 해야되고 은행도 가야돼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생각도 엄청 바뀌고 약간 저의 업무 환경들? 이런 게 엄청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영상으로 기록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 살짝 묻혀서 쌍꺼풀 라인 쪽만 그리고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후다닥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사무실을 구했어요. 원래 제가 계속 이렇게 집에 집에서만 일을 했잖아요 사실 집에서만 일한 게큰 이유는 없었고 그냥 사무실 월세가 아깝기도 하고 나는 이미 돈을 들여서 이방두 개짜리 아파트를 유지하는 비용도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또 구해야 돼? 이런 느낌이랑 퇴사하기 전에는 저는 재택근무를 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고양이랑 같이 일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해서 먹고 싶고 그게 커가지고 한 이제 퇴사하고 1년 동안은 되게 되게 이 삶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 진짜 엄청 많이 썼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열이 올라오면 은 이제 이걸로 뷰러를 하는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엄청 잘 올라가요. 이게 뷰러를 하기는 살짝 좀 힘든데 진짜 대박 잘 올라가고 따로 속눈썹 고데기를 할 필요가 없이 열감으로 이미 잡아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말하다가 또 샜다. 암튼 암튼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1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도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날 잡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나의 그런 헛 6.2라고 해야 되나? 어, 이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느꼈던 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초심을 많이 잃은 느낌? 아이라인은 스베드니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 맨날 이것만 써요 제가 원래 퇴사할 때는 어,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자동화 수익이 생기게끔 해갖고 내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건데 어느 순간 월 수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시간당 가장 큰 돈을 받는 그런 식으로만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음영 컬러 두개 섞어 가서 언더 응용 칠게요. 약간 나를 갈아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니까 제가 완전 초심을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엄청 엄청 나를 갈아서 일하고 쉴수 있을 때는 엄청 놀려고만 하고 약간 이렇게 정체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랜서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기가 진짜 힘들고 그한치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에 진한 컬러 붙여서 저 요즘 눈꼬리만 이렇게 섀도우로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 눈꼬리를 올려도 되게 써나워 보이지 않고 근데 또 눈매는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 보여서 요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한번 만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이 펜슬로 애교살에 넣어줍니다. 프리랜서로 내가 지금 몇달 동안 이렇게 번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닌데 나 너무 놀려고만 하고 <웃음> 안일하게 있었구나.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아 얼른 이거는 자동화를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계속 직원분도 구하려고 하고 회사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스카라는 정말 지겹게 또 지베르니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딱 이만큼 버는 나에게 그 뽕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던 거죠. 제가 그거를 요즘 책을 많이 읽으면서 확 깨닫고 아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확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배수의 진을 치듯이 내가 고정적으로 계속 해속 들어가는 일 책임감 갖고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더 열심히 할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일을 많을 때는 밤새서 하고 좀 여유로울 때는 막 10시 이런때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밥 먹고 1시에 시작하고 진 저는 이런. 정말 팔짝 좋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고 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스스로 굉장히 해이해지고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단점도 되게 많은 사람이지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생각이 확 들면 은 바로 실천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다 알아봐가지고 제일 가깝고 조건도 좋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오늘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눈썹 탈색했어요. 알아채셨나요? 이거 제가 그냥 쿠팡에서 탈색약 시켜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눈썹 문신을 원래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갈수록 좀 짱구 같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이는데 어쩌지? 하다가 탈색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해볼까? 하고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사람 인상이 되게 유해보이고 메이크업 하기도 진짜 진짜 편하고 또이 눈썹 문신한 게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외계인 같고 막 하얗고 그런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또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술을 끊었어요. 언제까지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좀 현타를 많이 받은 게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원래 그렇게 술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 술자리 느낌에 취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이렇게 맨날 술먹고 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게 돌이켜 보니까. 네.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나의 발전을 계속 계속 늦춰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었어요 한몇달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완전히 끊고 술 먹고 싶은 생각도 거의 안 들고 술 먹고 싶으면 차라리 책을 읽거나 뭐 언젠간 먹겠지만 먹어도 조금씩만 먹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일 저의 큰 변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도 제가 잘 말을 안 하고 영상에도 말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한 게 단식을 한다고 하면 은좀안 좋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건강이 안 좋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예전에 단식을 한 10일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누드팝입니다. 요즘 이렇게 약간 쿨톤으로 메이크업하고 블러셔는 이런 웜한 누드팝으로 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얘는 퍼프에 묻혀서 바르는 게잘 예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이 정말 정말 잘 맞는 타입이고 저는 오히려 식단 관리를 막 하는 것보다 아예 안 먹는 게 편해요. 그냥 유혹을 참기도 쉽고 뭘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잘안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단식을 하고 나면 체질이 정말 싹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한창 너무너무너무 어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먹었다. 나의 이제 체질이나 몸이 정말 안 좋아진 것 같다 할 때는 단식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몸에 있는 정말 독수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고 진짜 신기한 게 정신이 진짜 또렷해져요 <웃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사이비 같은데 진짜거든요 그리고 되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한 3일차 때까지는 좀 배고프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한 4일차 정도 되면은 이상한 힘이 막 안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립은 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 이런 고광택 느낌의 글로시함 틴트인데 이게 되게 되게 쫀쫀해요. 근데 또 글로시 립 특유의 그런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고 지금 햇살이 없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햇살이 비치면 엄청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렇게 지웠을 때 착색도 굉장히 잘 남는 편이고 되게 되게 촉촉하고 투명하게 발색이 돼서 이거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데일리로 엄청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어떤 톤에 매치해도 되게 무난무난한 컬러여고 요즘은 또 메이크업 트렌드가 막 과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같아가지고 저는 딱요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눈 음영만 조금 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단식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좀왜아제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명리학, 사주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책 같은 걸 진짜 많이 읽으면서 딱 이런 거를 봤거든요 단식을 하는 것 자체가 개운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일이 잘안 풀리거나 운이 좀안 트이는 것 같다 싶을 때 개운법이라는 걸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을 트이게 하는 근데 그거 그것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통들 중에서 이런 음식을 안 먹는 단식에서 배고픔의 고통이 진짜 진짜 크대요 그래서 이 고통을 미리 겪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애군을 이렇게 피하는 거죠 뭔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의 총량이 이 정도 있다고 본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겪어야 할 고통이 이 정도 있는데 단식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저는 하면서 되게 되게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 정신이 진짜 또렷해지고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도 정말 생각이 확 들고 저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한건 아니지만 살도 굉장히 쪽쪽쪽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게 체질도 한번 바꿔보고 좀 개운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입니다. 요 단식 관련 내용은 제가 단식을 끝까지 성공을 한다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나가지고 머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 최근에 붙임머리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원래 붙임머리를 할 때마다 이런 이음새 부분이 되게 어색해서 이렇게 생머리를 못하고 항상 웨이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데 가서 처음으로 붙여봤는데 너무 여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 붙여주셔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생머리로 쭉쭉 피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사무실 계약을 하러 빨리 나가볼게요. 오늘도 같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